다들수 있겠죠? 아이고 잠깐만요 캡처 좀 해둘게요 이거 들고 네. 날려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상관없어요 <웃음> 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 <웃음> 역시 거상이라 거상이라 이 정도는 뭐 네. 치명적이지 않은가 보네요 까볼게요 네아뭐 보석 같은 게나오는거나인구시랑몇 티어 보석들이 나오는 거지? 1티어 나오고 2티어도 나오고 근데 인고시 진짜 많이 나오네 이러다 진짜 보이드 워 인고 이런 걸더 나오면 거의 보석 위주로 나오네요. 보석이랑 인고들. 네. 네. 음. 아니 마이닝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웃음> 생각이 드는데 이걸로도 돈을 좀꽤벌거 같기는 하다. 네. 조금 조금씩 번다 해도 개수가 많아져 버리면 이걸로 돈 진짜 많이 버셨다면서요, 낚시로. 그렇죠. 얼마 정도 버셨어요? 어,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는 한 45만 볼트까지 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데 이제 고기 팔고 저도 뭐 장비도 사고 이제 막 가방도 사고 뭐도 사고 하다 보니까 뜨긴 했는데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45만 볼트가 서비스 이전하기 전에는 찍혀 있었어요. 아, 지금은 그럼 얼마 정도 또 지금은 제가 서비전하면서 버그가 발생돼서 돈 복사가 돼버렸어요 네네 우두치 않게 그래서 10만원 골드가 참치켰 찍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처음에 90만원 드치 찍히고 신고를 했어요 네네 나돈 복사가 된것 같다 음. 이거 확인해달라 왜냐면 이거 안하고 났던니블록이가 된대요 네네네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그럼 알겠다 우리가 전수 조사해서 넓게 맞다면 다시 돌려주겠다. 다음 점검 때. 네. 래서이이전 점검 때 골드를 회수해갔어요. 300원 낙.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수업에서 300원 벌었나봐요. 네. <웃음> 어 사, 사티어 보석이 하나 나왔네요. 어 그러네. 여 사티어 보석도 나왔네. 네. 아 그러면 그래서... 잠깐만 지금 인벤토리 1 2 0 0 0밖에 없는데? 네. 지금 1 2 0 0밖에 없죠. 네. 아직 네. 못 돌려받은 거예요? 네, 지금 원래는 지금 서버를 점검을 해야지 돌려받을 수는데 아. 이번 주 점검을 또안 했잖아요. 저는 이번 주점검 하고 줄줄 알았는데. 줄줄 알았는데 점검을 안 하더라고요. 아. 점검을 한 후에 네. 돈이 찍히면 그때 다시 인증하는 걸로. 이 300개를 다 돌리면 보이드워를 구경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제가 이전 서버에서 몇백개 돌렸거든요. 네. 그중에 하나 나오더라고요 나오긴요. 아 하나는 근데, 나오는구나. 네, 근데 이 서브에서는 지금 아직 한 번도 발보를 못해서. 네. 그럼 낚시를 할때 뭐가 제일 돈이 되던가요? 철해 때는 생선살이 되게 돈이 됐어요. 그냥 낚그 물고기를 갈아서 얻는 뭐 필레 이런 거요? 네, 네, 네. 네. 되게 뭐라하지? 뭐 크게 돈은 안 되지만. 네. 무, 물량으로 이렇게 승부를 보는 거잖아요. 있 음. 어, 효자 역할을 했던 거는 피시오일. 음, 가끔 이게 나오는 피시오일. 네, 그걸 하루에 삼천 개씩만 모으자는 생각으로 낚시를 했었거든요. <웃음> 네. <웃음> 근데 피시오일이 지금 개당 10몇 골드 하잖아요. 네네. 근데 초기 때는 거의 한20몇 골드까지 이렇게 어... 행사로 3... 됐고, 네. 그다음에 그막 초반에 퀘스트 때, 그러니까 게시판 퀘스트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이 식빵 캐스트에 피시오일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되게 올리자마자 한 한두 시간 있으면 다 팔릴 정도로. 근데 하루에 3000개를 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8시간 그렇죠. 정도 하면. 8시간 더했죠 그때는요. 아, 한참 그죠. 돈독이 오르고 낚시에 빠질 때는 네. 이게 피시오일 만 올려 올라나도 이게 막 해서 그 경매장에 올라가잖아요. 네. 팔리면 돈이 오잖아요. 이렇게 땡그랑땡그랑 땡그랑 하듯이 네. 그 소리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땡그랑땡그랑땡그랑 땡그랑, 이게 네 <treballhed> 실시간으로 계속 땡그랑땡그랑 이게 돈 올라가는 아니, 게 수치가 보이니까 하루에 3천 개면 은 그때 개량이 20원이었으니까 하루에 6만 원까지도 땡길 수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돈 보는 재미가 있겠어 없겠어요. <웃음> 그러게요. 그 땡그랑 음. 저만 해도 100원짜리 하나 가끔씩 팔릴 때마다 기분 좋은데 그리고 더더 네. 기분 좋고 뭐 어떤 건지 아세요? 네네. 이제 리얼도 끄고 잠을 자고 왔어요. <웃음> 네. 근데 이제 맨만고드가딱 올라오는 그 그런 <웃음> 그 어마어마한 그런 현상을 보니까 <웃음> 또 이제 접속하지 못해서 <웃음> 낚시하러 어, 가야겠다. 낚시하러 가야겠다. <웃음> 아 필레랑 PC 오일또뭐 있나요? 또돈될 만한 게? 돈될 만한 게그 생선 눈알. 음 이렇게 생선을 갈다 보면 눈알도 나오거든요. 눈알이랑 지느러미. 네, 그런데 아, 이것도 다 요리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 각자의 요리의 포션이나 이런데 요리에 들어간 재료라서 되게 사람들이 구매도 잘 하시고 왜냐하면 요리로 먹어야지 전쟁을 하던 뭐 사냥을 하던 때. 몸이 되는 된다고 하시니까 음. 네, 그런 거에서도 최종적으로 수입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쉽게 버는 건 아니었고 하루에 시간 평균 8 시간 정도씩 꾸준히 하셔서 돈을 벌었다 네. 그런 거였네요. 근데 마이닝 같은 걸 하려고 하면은 채집을 하려고 하면은 되게 저도 경험해봤지만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찾으러. 네네. 오히려 이 낚시가 루트를 정해놓고 화스팟을 돌리면 동선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는 더 없겠는데요? 어 맞아 그런 부분도 있어요. 화스팟을 음, 루트를 정해서 가면, 근데 경쟁자 경쟁자가 많이 없거든요.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긴 하지만 네 맞아요. 낚시하는 분들 별로 없으니까 있는다고 해도 내가 잡으려는 태상오종이랑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잡으려는 태상오종이랑 겹치지 않는 이상은 하스파이 좀, 너, 좀 널널하다 해야 되나 그냥 음. 혼자만의 콘솔 게임을 한다 해야 되나 다시 음. 콘솔 게임을 어아그 되게 블루셔디네요 날 응. <웃음> <웃음> 네오 이제 돈을 벌수 있는 한뭐 아, 일단 45만 고를 번 거에서 증명이 됐으니까 근데 네. <웃음> 아 근데 돈을 빨리 돌려줘야 될텐데 내가 안 돌려주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게 돈을 못 쓰시네.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뉴월드그그 네. 그, 그 외국인들 사이트 가 보니까 다른 분들도 다 독자 돼가지고 신고한 사람들은 다 필수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빨리 좀 돌려주지. 네. 그돈 처음... 돌려받으시면 뭐하실 거죠? 저는 보이들을 다 사지 않을까 생각해요. <웃음> <웃음> 아, 그렇죠. 저... 보이드가 네. 뭐 이제 보이드 맞추면 이제 사냥도 하러 다니시고, 네. 그러실 예정인가요? 낚시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나요? 사냥보다는 저는 좀 공성전에 더치중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음. 음. 저희 길드에서 이제 공성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네. 네. 사실 저... 보이드 쎈 맞추는 순간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세팅을 한 유저가 되어버리거든요. 네. 네. 와, 낚시... 저기 어디 조용한 데서 혼자 낚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보이드셀 입고 탁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버리네요. 네저 그, 저희 그저 킬드원 분이랑 이야기하는데 네. 한 달? 한 달이 아니라 두달 두 동안 에서 이제 스코어를 거의 600 가까이 맞췄다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쵸, 그쵸. 네, 저는 그냥 그 600까지 맞췄 템을 사겠다. <웃음> 맞아 진짜. 아 돈으로 살수 어. 있는데 굳이 어. 이렇게 어. 노가다를 하냐. 어. 하냐 이렇게 너무 너무 힘들게 그 사람들은 하루에 10시간씩 꼬박꼬박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 맞아요. 어 그때 아. 저도 어차피 8시간, 10시간씩 낮차씩 꼬박꼬박 하니까 똑 같은 건데. 그분이랑 그런 얘기도 했어요. 누가 더 지겨워? <웃음> 아, 누가 더이 과정이 힘들까? 힘들까? <웃음> 아니 근데 저는 사냥한 유저니까 저는 저도 그런 기어스크 작업을 하거든요. 네네. 나을 때 뭐가 힘드냐면 아, 돈이 이걸 해서는 나는 보이드 셋을 맞출 수 없을 거라는 강한 느낌을 받아요. 나는 여기서 전 지금 18,000원 있는데 집두채 있고. 네네. 아무리 해도 보이드 셋을 맞추기 한 12만 골, 15만 골. 여기 는 돈으로 다 가질 수 없고. 근데 열심히 그냥 기어스코 올려서 그냥 600 레전더리 아이템 중에 퍽 좋은 거 스탯 좋은 거 뽑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러,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잘 뽑으려면 솔직히 그 보이즈셋에 보이즈셋이 앵벌이템이잖아요. 레어가 붙어있는 근데 빨리 그냥 낚시해가지고 같은 걸로 돈 벌어서 보이즈셋 입고 빨리 레어 맞춰가지고 그냥 앵벌이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요. 보이즈셋에 당연히 럭기 붙어있으니까 더 빠르게 더 기어스코가 상승할 더. 거다. 네, 저 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낚시를 하면서도. 네, 그럼 나중에 그것도 하실 건가요? 그 기어 스코 작업도 따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또 돈을 벌어서 다음에 업데이트 되는 또상인 아이템을 사실 건가요? 저는 음, 살것 같아요. <웃음> 근데 애초에 그 재력 자체가 경매장에 올라 있는 제일 좋은 레전드 아이템을 다살 수가 있으니까. 네. 음, 그것도 아니, 괜찮을 보니까 것 거의 다 레전들이 600짜리 스코를 만골 대 팔골 비슷하다고 자주 얘요 네, 네, 네, 맞아. 비싸봐야 만골도 가끔 만육천골뭐 이런 거 있는데, 네. 그렇다고 네. 그게 좋은 건 아니었죠. 소소하게 낚시해서 소소하게 이렇게 한 피스 맞추는 게 <웃음> 낫지 않은? <않을까? 웃음> 소소하지는 않은데요. 그 보이드 세트를 맞추는 것 자체가 아, 아니 음, 근데 제 네. 생각은. 이렇게 기어스코 올릴 때 낚시 생각이 되게 많이 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낚시해야 되는데 <웃음> 이거 폭소를 아... 잡고 있네 내가 뭐 이러면서 다 끝났습니다. 아3 0 0개 결국 다 깠는데 네. 아 근데 대단하다 300개 이 정도 나왔네요. 네. 오티어 보석도 좀 나왔나요? 오티어 보석은 한개 나왔네요. 아. 오티 보석 한개사티어는 네.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정도 양의 보석을 팔면 얼마쯤 될까요? 어.. 한번 정리장 가봐야 될것 같아요. 어, 네. 가서 한번 이거 가격도 한번 보고 여기서 이제 물고기 관련된 게 필레가 제일 많이 팔렸구나. 네. 0.3원씩 1,000개. 저건 300원이고 또 밑에 뭐가 있을까요? 물고기 관련된 게. 어, 눈알이 5원짜리가 200개 아, 여기까지 팔린 것같아 아, PC오일은 여기는 2원이구나 예전에 네. 20원이라고 했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아, 이 정도 하면요 1.3권? 네. 예전보다 좀한 5배, 10배 정도 싸졌는데 네, 네 엄청 싸진 것 같아요 블루오션은 이미 살짝 진게 아닐까이 정도면 네. <웃음> 네, 네, 네, 네. 하지만 그래도 뭐 아직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겠죠? 그렇 그럴... 어차피 이걸 판다고 해서 안안 안 팔린 건 아니거든요. 이게 피씨로 안 팔린 건 아니라서 물량은 아니라서 올려놓으면 다 팔리지 않을까요? 나중에는요? 네좀 비싸게 팔리는 물건이 제일 뭔가요? 낚시로 그럼요? 낚을 수 있는 것 중에 네 원래는 물고기 원재료가 제일 비싸거든요? 네 이런 원재료가 되게 비싸긴 하네요아 어, 하네 5원씩 하네 와, 전설 묵고인가 전설 목고기는 1500원까지 하네요. 아... 지금 이런 거 보면 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손 정도 올려주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블루 이것도 있는데 개당 1000원씩 올라가서 근데 이런 게 숙련도에 관계없이 낚인다고 하셨으니까 네. 근데 숙련도가 높음 높을수록 더잘 뽑히긴 음, 하죠. 네, 더잘 잡히기도 하고. 음. 아니면 팁이 있다면 그 집을 사잖아요. 네. 그 해당 종 그러니까 다른 데는 광석이면 모든 광석에 확률을 올려 주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낚시 같은 거 그러니까 낚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 5종에 그거를 그 확률을 아, 올려 줄수있는 네. 하나씩 하나씩. 트로피 말씀하시는 거죠? 네, 트로피가 아. 이렇게 더상 5종에 따라서 트로피가 하나씩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럼 트로피 말고도 혹시 아이템 세팅할 게또 있나요? 아이템 세팅요요 네, 세팅은... 어, 아, 듣기고 분명한... 계신 건 없으세요? 아, 이건 거 보여드릴까요? 아니, 근데 네네. 지금 경매장에살수 있는 피스는 네 신발이랑 장갑이랑 갑옷을 살수 있어요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매장에살수 있는 거는요 아, 네네네 근데 옵션이 다 똑같아요 네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고 음... 다 똑같고 리치랑 워터 이렇게 부스터 네 이런 게 달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랑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좀 리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네 조금이라도 빨리 잡을 수 있게끔 네 그래서 리치가 달린 옵션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모자랑 바지는 리치 쪽으로 이거는 뭐 제작은 인가요? 아니 제작은 아니고 캐스트로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제작으로도 얻을 수 있어요 맞아요 아그 다음에 그 상자 이런 거에서도 나오거든요 네네 아이템이요 근데서도 얻을 수도 있고 근데 경매장에서 살수 있는 건저세 종류밖에 없다? 네 나머지는 이제 있다. 뭐 상자나 뭐파밍에서 얻어야 된다? 네 퀘스트에서도 얻을 수있고요아 퀘스트에서도 얻을 수 있고 네, 낚시 퀘스트 음... 그 낚시 퀘스트 최종 보상이 에전더리 네. 이게 물고기 h 요 아... 네네네 낚 p 대 s a n g i legendary. Ah, there, t h e 거 e 요 h e r e That's there. There, there, 네 h e r e t h e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어, 민물 낚시에서 특화돼 있는 장비 옵션을 구하는 거랑 네. 바다 낚시에서 어, 특화돼 있는 옵션이 달려 있는 퍽이 달려 있는 세트를 맞추는 거랑 네. 그다음에 낮에 하는 낚시, 밤에 하는 낚시 이렇게 그다 낚싯대를 다 따로 구비하는 거예요? 네 따로 아... 따로 구비해서 나는 밤에 그러니까 어차 낚시를 하게 되면 밤도 되고 낮도 네네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낚시대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더 좋은 아... 대상 어종을 얻기 위해서 그걸 다 들고 다니세요? 네네네 다 들고 다니고 저는 바다 낚시만 하기 때문에 바다, 하기 때문에 바다 낚시에 특화되어 있는 걸로 음... 세팅을 해서 다니는 편이고요 아, 그렇구나 세팅도 따로 있네요 아, 네. 아 그리고 마, 마지막 스텝스텝네스서이게 <웃음> <웃음> 포커스 때다어 네. 있거든요. 아니, 힐러들이 낚시를 해야 되는구나. 네, 그렇죠. <웃음> 저는 그래서 네. 이제 싸움할 때는 인트로 이제 초기화해서 하는데, 네. 시작할 때는 보통 포커스로 다 해놓고 다녀요. 아... 이게 250까지 찍게 되면 사이즈 업이 돼요. 10%. 아, 그러면은... 아... 근데 어, 이걸 사이즈가... 네 이걸 가네 피싱 사이즈가 찍게 된 순간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요. 네. 대상 오종이또 틀려져요. 아, 내가 바다에서 어. 내가 그러니까 어느 바다에서 내가 못 잡았던 물고기들을 250대서 사이즈업이 돼 버리면 그 사이즈업이 됐으니까 대상 오종이더그 사이즈업에 맞게끔 대상 오종도 올라가는 거예요. 300대는 또뭐 다른 게 있나요? 아 300대는 없어요. 300대는 그냥 네. 그귀안했을때아 그러네요. 250까지만 아, 낚시가 관계가 있구나 네 250까지만 어... 그래서 이렇게 250을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좀스트레스안 찢었을 경우에는 되게 좀 힘들어요 장비를 뛰었어도 250맞히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냥 쉽게 쉽게 하, 하려고 때텟 그냥 초기화해서 네. 낚시를 그냥 하는 250 맞춰 맞춰졌고요. 지금 효자가 될수 있는 게 네. 이거거든요. 아, 네네네. 럭 아이템 말을 드나요? 네네 지금 다 말하셔도 돼요. 네 지금 럭을 올려주는 진주라고요. 다보시 네. 분들이 아실 분들은 알고 모르더라도 한 번쯤 진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이게 네. 바다에서 나와요 네 처음엔 조개에서 나온 줄 알고 조개만 열심히 했더니안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알고 봤더니 바다 낚시를 하게 되면 이게 굴이라는 게 떨어지거든요 네 굴을 낚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이게 색이 엮인 게 뭐냐면 그 낚시 효과에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내가 네. 바다 나스에 특화된 장비를 끼딱해서 얘가잘 나온 것도 아니고, 음. 뭐안 깨딱해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제가 리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찌 됐든 빨리 낚아야 되니까, 음. 빨리 낚고 다음 걸 낚아서 이 굴이란 걸 낚기 위해서 지금 저는 리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데, 네. 지금 보면 미끼는 거의 라지 사이로 미끼를... <웃음> 거의 많이 해요. 네. 그걸 많이 잡으려고. 한 포인트당 거의 한 개에서 세개 사이로 왔다 갔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풀에서도이 진주라는 게 100% 나오지 않아요. 확률이 었고요 음... 한번 한번 아... 가볼까요? 봐서 확인 좀해봐야겠는데 이거... 얼마나 뭐잘나오지안 네. 나오는지 네. 30개를 했을 경우에는 한. 한 이거 하루해서 30개인데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 정도 양까지는 이런... 안 나오는구나 네 인터뷰 하기 위해서 지금 <웃음> 이제 한모아보다 해서 네. 모 건데 보통 보통은 12개? 13개? 아, 16개? 네네. 근데 오늘 되게 많이 나와서 되게 뿌듯했어요 <웃음> 어, 번 이렇게... 까보고 네 한번 까보시죠 네, 몇 개가 나올지는 한번 봐보시겠어요 네. 진주가 몇개나오는지한번 볼까요? 어? 네. 지금 진주가... 어? 어? 지금 13개 정도 나왔네요. 금지개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13개 지금 는데 지금 개나왔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나 지금 지이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포리스틴 퍼옷티어요옷였니까 오티. 지금 최소가 600원이네요. 근데 이 해당 이 600원부터 1,000원까지는 모든 물건을 네 <웃음> 켈러님 혼자 올린 거라면서요. 그렇죠. 어, 지금 제가 우리 컴퍼니 분들한테 <웃음> 네. 좀 이렇게 나눔을 하고 싶고 좀더 싸게 팔고 싶은데 이전 서버에서는 제당 이게 1,500원 올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1 5 0 0 골드로 팔긴 좀 컴퍼니 분들한테 좀 죄송하기도 하고 또이 서버 서버 시세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좀 알아보자 싶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올려보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안 팔리고 어, 있죠 지금. 네 지금 안 팔리고 있어요. 왜안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서버는 왜안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버 사람들이 있어. 이 아이템이 유행이 아니거나. 네. 아직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지 가. 그러니까 그렇죠 두 가지죠 말스마트 씀 유행을 안 타고 있던가 아니면 이거의 가치를 몰랐던 경우가 지금 대부분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아이템을 맞출 때 네. 진짜 엔드코어는 따로 그 사냥에서 기어스코 600을 찍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 조합인 거고 그 직전에 네. 있는 게그 보이드 세트에다가 보이드 세트를 이용한 앵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펄이 갖고 있는 효과가 레어 럭을 올려주는 건데 네. 이거를 사실 앵버리셋신보이드세트에다 박는 게 어떻게 보면 최상의 앵버리셋이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네. 외국 사람들은 이미 벌써부터 그 전부터 네, 한 10, 10월 달부터 이미 보이드셋 마치신 분들은 다 이거를 다 박아서 극한으로 그 해서 어떤 분들은 최소 만 골드 어떤 분들은 활로 10만 골드까지 이렇게 우리 파, 판매를 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그엠버리스에서 먹은 아이템으로. 네. 어. 그래서... 그럼 그 엠버리스에 맞추려면이 펄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펄이 아... 있어야 필수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네네. 이거 지금 판매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웃음> 하 <웃음> 아, 발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저홍보하는게 <웃음> 아니라. 네. 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이전 서버에서는 외국인들이 어떤 컴퍼니 한 분이. 이제 어떤 컴퍼니 대상으로, 다른 컴퍼니 대상으로 대신 이렇게 브로커 역할을 해줬어요 네. 저는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그 저희 컴퍼니 분들 중에서 이제 저를 알아보시고 이제 진주를 올리시는 거 정보를 알게 돼서 이제 다른 컴퍼니에다 파는 거죠 음. 그래서 막 개당 1500원씩, 그러니까 2000골드였는데 스스로 빼고 좀 <웃음> DC에서 1500골드에 네. 이렇게 살았던 적 있어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웃음> 50만 골드 이상 이렇게 진주도 한 목을 했다고. 아 봤어요. 이게 그 핵심이었구나 그돈버을 때. 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되게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제 국가의 템을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거는 진주였어요.